자, 저는 세요 관련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안에는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가격이 비싼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돼버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능은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기능인지, 불필요한 기능인지를 알아보고 옵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기능들이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뷰 한 가지씩 알아보자고 ISG, 스톱 앤뭐 라고 불리는 기능으로 정차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켜지는 기능이라 정차 중에 엔진의 공회전을 줄여주고 연료 절감 효과를 볼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정체가 많은 구역에서는 운전을 할때 시동이 자주 꺼져서 더운 여름엔 에어컨도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불편해하는 운전자가 많지 오토 에어컨, 요즘 준, 준형차 이상의 차량들에 적용되는 옵션 중에 하나로 자동차 안의 온도를 빠르게, 시원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에어컨의 온도와 세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조건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오랜 시간 장거리를 운전할 때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빠르게 시원함을 느끼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급한 마음에는 맞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지. AQS 유해한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으로 운행 중 공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지날 때 외부의 공기 유입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악취,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차단해서 운전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센서가 반응이 느리고 100% 차전되지 않아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원인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그 기능을 없애고 있다고 그래 자동 주차 시스템, 요즘 웬만한 준, 준형차에서도 볼수 있는 기능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지만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나 주차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주차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짜증이 나고 운전이 능숙한 보통 운전자들은 처음 두세 번 정도 신기해서 써보고는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게 돼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 카노라마 썬루프 지붕이 유리로 돼있어서 차안에서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환기에 유용하고 눈비가 올때 유리로 떨어지는 것을 볼때 느껴지는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200만원 전후하는 비싼 옵션을 선택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오래되면 누수나 풍절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긴 장마로 인해 실제로 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운전 자들이 많아지고 있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최근의 차량들은 충전 잭을 끼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위치가 중앙에 위치한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콘솔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건들을 치워야 하고 운전 중 휴대폰을 확인하기가 불편하고 원래의 내비게이션보다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의 사용을 위해 거치를 해놓기 때문에 아래쪽에 위치한 무선 충전 시스템 활용을 꺼리게 되는 거지 오토 하이빔. 어두워서 앞의 상황을 공간하기 힘들 때또 외곽의 밤길이나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길을 달릴 때는 유용하지만 나보다 앞서 있는 차가 있거나 또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스스로 감지해서 상향 하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라 유용하지만 이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황엔 불필요한 기능이라 대부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안마 시트 중대형 이상의 차량에 적용되는 옵션으로 탑승자 몸을 안마를 해주는 기능으로 필요한 몸을 구석구석 안마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체감을 해보면 기대와 만족도가 충족되기 어려워서 이 역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처음에 몇번이 기능을 체험해보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 방향 지시 등이 기능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기능이 아닌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된 운전자들도 아주 기본적인 이 기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를 않고 기능을 무시한 채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방향을 바꿔가면서 주변 운전자들을 당황스럽게 하지.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한 다른 옵션들을 잘 사용하면서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를 않는 거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야말로 정말 없어져야 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안에 여러가지 옵션은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인지를 고민해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껴보십시오. 또 정말 누구나 필요한 중요한 기능인데 사용하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능이라도 나에게 필요한지를 한번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